자네도 아까 승대와 강철이가 싸우는 걸 보았지. 아무래도 그렇지. 그때 승대가 아주 아끼는 거울이 망가졌다네. 응. 음, 그치 그치. 깨진 거울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거울을 고칠 재료를 구해줄 능력이 없어.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해. 마음이 좋지 못하네. 역시. 그 재료가 요괴인 나에게 보이지 않고 인간들에게만 보여 자네에게 이리 부탁한다 응? 인간들한테만 보인다고? 그래, 내 네, 그래서 인간 출신인 단사호 그자에게 부탁하려 했는데 그자의 집에서 큰소리가 나서 내가 갈 수가 없었네 큰소리? 그래서 내 자네에게 부탁하네 뭐지? 어, 그래서 그구승대 그자가 어디 있는가? 그자는 낚시터에 있다 어... 아 그...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그... 자네가 부탁할 그 물건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한번 같이 가보시겠는가? 자네가 어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흠... 음, 그뭐 물건 이렇게 이렇게 슥슥 붙이는 그거 아닌가? 거울을 붙일 물건이 맞다. 함 가보시게 가보시게. 아이 자네 혼자 가거라. 나는 아무런 일어도 되지 못한다. 에. 음... 참.. 알겠네.. 그래.. 고맙다.. 어 참.. 그 인간 자네.. 응? 어? 그래.. 네, 이거라도 볼게 아이 고맙네 고맙네.. 그래 그래 고맙네.. 어 참.. 하긴.. 서우이자는 대체 뭐라는건지.. 제가 엄청나게.. 어? 삼범이 제가 엄청나게.. 거시기 뭐야.. 어? 승대를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응? 음? 낚시터가 저기 절 앞에 있거든? 에휴. 음? 그렇게 친구한테는 존낸 진심인데? 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낚시터 있다고 있는데? 응? 음? 낚시터에 없는데? 낚인 거 아니야? 어? 없는데? 굉장히 불길한걸? 게 불신. 어, 아, <웃음> 어, 누구 이슈? 에, 거시기 누구 이슈? 뭐야 아무도 없는지. 뭐야 다 바뀐 거 아니야? 어? 에? 어디 있는 곳이야? 근데 아까 사고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설마 걸로 간거 아니에요? 그냥 진정 좀해 보시겠다. 아, 왜 이러는가? 아, 아. 잠소리 해야겠다. 무슨 앉으려? 뭐야, 뭐야? 응? 뭐야? 어? 어 무슨 일이신가? 갑자기 이걸 왜 왔는가? 아니, 밖에서 뭔큰 소리가 나길래. 자네가 신경쓸 만 아니라 아 아니래 뭐... <웃음> 그렇다면야... 그 자네... 한번 진정하시게... 자네... 무슨 도 진정하시게... 어떻게 뭐 뭐지? 뭐 승대가 이런거 아니에요? 멋지 않단 말이오... 아무래도... 승대가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아니, 얘 어디 있는 거야? 아까 낚시터에 있다 그래서 갔더니 없고... 야, 혹시 강철이는 집에 또가 있는 거 아니야? 복수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응? 승대의 소중한 걸부쉈으니까 그러면은 응? 너의 소중한 걸 내가 부수겠다 이런 거 아닐까? 아이씨 잠겨있네 아이씨, 아니 근데 도대체 나한테 이 사연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어? 집에도 없는 것 같은데 개슈 개슈 당낙거 개슈 개슈 무슨 일이야 이거? 아무래도 일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응? 어, 여기 있나 한번 보자. 어이. 없단? 어유, 또다 뭐야? 그 M. <웃음> 뭐요? 아니 그 거실 옷이 바꿨구먼. 네 전에와 말싸움할 기운이 없으니. 저리 가시게 그 아까 내가 그걸 슬쩍 봤는데 그거 그 깨진 거시기를 붙일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전네가 신경 쓸게 아니지 않은가? 아니 뭐 필요하면은 그어 서로 필요한 거를 바꿔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슈? 아니 지금 뭘 들고 있는게? 자 이게 필요하지 않소? 아니 이것은 악요가 아니오? 마슈 마슈 두 개나 이슈 이것을 얻지? 성령전에 가고 온 것이요. 마슈. 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찌 알고? 아까 아까 내가 저기서 다 봤지. 나에게 주는 것인가? 자자자, 일단 하나 받아보게. 내 전에에게 좋지 못한 행동만 알였는데 어찌? 음 나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네. 그 자네 그 혹시 호리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네 호리병 말일세 오 맞네 맞네 바로 그거네 무슨 말하는 것이요? 맞소 맞소 오 맞소 맞소 이거요 어, 좋소 좋소 근데 이거 왜 자네들이 호리병을 가지고 있는 거요? 이것은 자네에게 자세히 말해줄 수 없지만 자네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알고 있었네 내가 말하지 않았어 이곳에서 모르는 것은 없다음 좋슈 좋슈 자 이거 악요 하나 더 있으니 이것도 영야부여분으로가져가시이 중경은 학원의 소중한 친우였던 김선비가 직접 만들어 내게 준 것이오. 핸드메이드네. 김선비는 영곱의 시간을 지나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자지만 그가 내게 건넨 이 중경만은 내 목숨과 같이 소중히 품고 다녔다네. 아니 왜 시간이 지나도 만날 수 없는 거요, 그자를? 그자는 이미 만날 수 없는 곳에 갔나. 그게 어디요? 네, 가끔 하늘을 보고 그자를 생각하지. 그렇구먼. 전네에게 이곳에서 마지막 정보를 주겠소. 이 연옥에서 찾은 것을 모두 가지고 궁으로 가보시게 그러면 자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요 그, 그... 자네 여기에 남아있는 그런... 자네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 연옥을 떠나지 않을 것이네 어째서? 내 친우인 삼범이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지 그... 것이기 거시기... 자, 이거 도로 받아갈 텐가? 그것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네. 자네가 가져가시게. 에이... 뭐 알겄네. 음, 그래, 그럼 그... 자리 쓰시게. 네. 그... 장산발신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나도 으로 모르고... 아무튼, 나는, 가보겠네. 거시기 그, 자, 그, 어, 자, 그, 그, 어, 자, 마지막으로, 어, 자, 이, 홀딱스로, 거시기 하겠네. 그 어. 자, 이거, 이거, 가져가시게. 이거 뭐, 어, 자네 뭐, 어, 여분 옷으로라도 입으시게. 응, 음. 뭐, 이거, 이거, 이것도 있고. 음. 정말 고맙소. 그, 거식이, 그, 자, 자네, 자네, 돈도 좀 받으시게. 자. 어, 조금 남겨가자. 어, 자. 어차피, 어차피 나는 거식이고, 자네는 개거지지 않소. 그러니, 응. 음, 그러면, 나는, 가보겠슈. 그냥이 자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그땐 나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어 응 음, 조슈 그때는 의심하지 않고 자네를 믿어보도록 하지 그럼 살펴 가시게 조슈 간다오 아근데 어, 그러면은 그냥 한 번씩 얼굴이나 보고 갈까? 개슈? 거 누구 안개슈? 개슈 안개슈? 어. 아, 자네는 왜 자꾸 누구나 에이..거..그..여기..그..단사오씨가 있는가? 사.. 잔... 사후 저자는 지금 누굴 상대할 상태가 아니네 어이... 아니 나는 이제... 것이 그... 떠날 것 같아서 형 음, 조용히 가시게 음... 참내... 참내... 야뿌두포에다 줬는데... 참나 원 조용히 하시게 참나... 조용히는 자기가 아든가 개 어이없네 참나 참나... 물만 짝뿌리면 다 안가... 참나 원 하여간에 요게들은 싸가지가 없어. 하여간 요거 좀 것들은 싸가지가 바가지에다가 순간 어유 음. 저러니까 말이야. 어 성부를 못하지. 어유 승질머리하고는 하여간에 저거는 저러니까 뿔를 여태 못 찾았지. 아유 아유 저거 아유 진짜. 어? 저거 아 배고파. 어, 어, 배고파. 어? 싸. 하고는 우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말이야, 어, 우르신이 말씀하시는데, 어, 하여가네하여가네 응, 어? 아이고, 휴, 다리 불구만, 그쵸 음, 이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왔구만. 그래도 웃지 졌지, 음, 애들을 다 모았는데. 뭔가, 얘네를 여기 두고 가기가 찜찜하긴 하구만. 하도 뭐, 고통만 있는 곳은 아니니까. 개슈? 개슈? 뭐요? 얘또 어디가? 뭔가? 어, 그, 거시기, 그, 저, 뭐야, 그, 내 용돈 좀 줄어들렀네. 응. 어. 엥? 그, 거시기, 자, 그, 그, 뭐냐, 그, 어? 자, 그, 그, 뭐, 어? 어 숙취해소제도좀 드시게, 어. 자네 왜 그러는가? 어, 나 이제 여기를 떠나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보려 하네. 아유 그런가? 그렇소, 그렇소. 그, 인간 자네. 내 처음에 자네를 봤을 때 장난이 심했던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다. 아니, 근데 그거 정말 죽이려고 준거 아니요? 장난이었다. 음. 자네, 이승에 가서도 자네는 뭐든 잘할 거다. 아무래도 그렇지. 나는 킹갓 어쩌구 저쩌구 했냥이니까. 음, 아무래도. 그래, 그래. 우리는 친우가 변함이 없는 것인가? 에이, 뭐... 내가 받아주도록 하지. 그래그래. <웃음> 그래. 나도 에. 추억하겠다. 그래. 그 거시기 그 거시기 그 여우 거시기는 저, 저 낚시터에서 지금 어, 그 붙은 거시기 들고 지금 줄줄 짜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게. 아휴. 끝까지 자네가 큰일을 해줬구나. 고맙다 정말. 그 뭐냐. 그 기술산 씨는 어디 있는지 봤는가? 술산이? 그 자는 그자 그저 집에 있을 거다. 오늘 영기운이 어, 없어 보이더구나. 음. 알겄네. 그러면 나는 아니만 가겄소. 그래 자네. 정말로 고맙다. 그래. 잘 있으시오. 그래. 자네. 어? 우리 가는가? 마중 나왔다. 잘 가거라. 그래. 가겄네. 그래그래. 그래. 잘가라. 어. 기술 산시도 한번 보고 갑시다. 일로. 아 여기 다리 있구나. 뭐하시오? 어, 자네 왔는가? 네 그냥 앉아있었네 음 그... 거시기... 그 아, 이거는 받은거라 쫄까그러긴 한데 그 자자 이거 이거 받으시오 이게 뭐인가? 그... 어차피 여기서 관리자로 있는거 거시기 그... 장발산범이랑 어? 그... 어? 장발장산범이랑 <웃음> 그... 구구... 구구단 거시기 승대랑 뭐잘 지내보시라고 음.. 심이라도 붙이면 좋지 않겠나? <웃음> 고맙네. 자네 이제 떠나는 게인가? 맞소. 그내 당부할 게 하나 있네. 뭐쇼? 그 자네는 그 자네에게 소중한 자들을 꼭잘 챙겨주시게. 알겠소. 잘 가시게. 언젠간 자네도 만날 수 있을 거요. <웃음> 간다슈. 잘 가시게. 내가 여기 왔을 때랑 똑같이 가야 된다 그랬거든? 옷 이렇게 입었고, 가방도 뱉고, 오,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문 더위 높아. 아주 그냥. 다 찾아왔어. 이승애자가 이 모든 것을 구해왔더니 참으로 대단하오. 에 그런 편이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덕분에 내게 소중한 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 그게 누군데? 응? 에? 설마? 잠깐만. 한 이걸 마시면? 자네가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겠군. 허? 설마? 내 생각에 이거는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이건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길가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만났다. 사시사철 건강하라고 사철이라 이름 붙여주었다. 사철이가 내 곁을 떠났다. 나에겐 아무것도 남질 않았구나. 사철이가 틀림없어. 개슈! 개슈! 아니 이 양반 어디 갔어? 여기다 써서 던져놓고 가자. 궁에 있는 게네 가족일 수도 있어. 만나서 아니면 아닌 거고. 보시기. 기술산 보아라. 궁에 너의 가족이 있는 것 같다. 아, 승대 일기. 여기다 써서 던져놓고 가자. 뭐 있으면 아무도 지가 알아서 있겠지. 지가 알아서 있겠지. 뭐. 휴. 그러면 저는 음.. 이.. 이놈이 말한대로 음.. 저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러 가보도록 해야겠네요 이걸 마시게 되면 나는 음.. 친구들과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여기서도 또 뭔가 새로운 거시기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애들을 찾으러 온 거니까요 그쵸? 험난한 해녀이 드리블 서비스 여정이었다 진짜 휴 정말 가보자슈 가보자슈 거기! 당장 멈추거라! 어? 돌아온 건가? 얘들아, 타로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거야? 왜? 진짜일 수도 있잖아. 아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영화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리 공포부스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냐? 야 공포부스는 무슨 공포부스야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아양이또 쩔았네 뭐야 너 무서워서 그러지 양아 무서울 땐 노래를 불러봐 아니거든 아 빨리 오라고